매출은 2천만 원인데 모든 비용과 원가를 합한 총 지출액은 2011만 원. 야, 11만 원 적자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창업통tv 김상수 소장입니다야 지겨웠던 이 마스크 시대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예, 코로나 시대의 끝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3년 창업시장은 많이 숨죽이기도 했었고요 어려운 창업자들 정말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 코로나의 끝과 함께 요즘 상권에서는 야, 신규 창업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550만 기존 창업자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드디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꿈틀을 대고 있습니다 야 개인적으로. 으로는 오프라인 창업 강의 시장도 열리고 있어서 즐겁습니다. 2022년 5월 대한민국 창업시장 어떻게 전개될지 마스크 시대 이후의 신창업법 지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시대가 끝나고 창업시장에 달라지는 이슈 저는 첫 번째 주의할 점은 100% 배달 식당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 배달 식당은 저는 창업하지 맙시다. 라고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3월 22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지금까지의 프로모션 가격제를 전격 폐지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즉 판매가 대비 6.8 에서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0 8를 징수하겠다. 여기에 부가세 별도 아닙니까? 결국은 배민 쿠팡이츠가 전체 판매가의 10% 이상은 중개수수료로 떼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배달식당 주인 입장에서 얼마 정도 떨어질 수 있을까요? 직접 손익계산서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기존의 프로모션가를 적용했을 때 2천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 치킨점 기준으로 건당 천원씩을 받았었죠. 그래서 2천 도를 단권 배달로 판다면 야한 달에 한 거의 900권 남짓. 건수를 올려야 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당 천원이기 때문에 2천 중에서 뭐 910건이라면 91만원 정도만 단건배달 수수료 중개수수료로 납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당시에 프로모션가를 적용했을 때는 적어도 배달식당 사장님에게 떨어지는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최소한 11% 2천 정도 올릴 때는 220에서 320 정도는 올랐었죠 근데 이번에 배민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 인상안을 보면 과연 배달식당 사장님 조회 어느 정도 올리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먼저 배민부터 한번 볼게요 배민으로 2천만원 매출을 올린다고 했을 때단건수수료 6.8% 하면 136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배달비 아무리 붙어도한 364만원 카드수수료 포장비용 한 5% 카드수료도 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는 들어가겠죠 식재료 원가 요즘 40%는 기본입니다 2천0 0에 40%는 무려 800만원 야, 제가 지난주에 치킨집 사장님 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야 본사에서는 40%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원가가 45% 라고 하소연 했습니다 40% 가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점포 월세를 한 5% 만 배달 식당이니까 100만원 정도만 계산하고 인건비도 한 15% 만 책정했습니다 300 정도 전체 세금 한 7% 정도 그러면 2000만원 대비해서 지금 배민 개편안으로 총 비용을 계산하면 식재료 원가 그 다음에 고정비, 변동비용, 세금까지 포함하면 1955만 원이 월 지출액입니다. 그러면 매출액에서 지출을 뺀 배달시당 사장의 순이익은 4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문제는 쿠팡이츠는 더 심각하다는 거죠. 2000만 원 매출을 올렸을 때 6.8%가 아닌 9.8% 아닙니까? 그럼 2000만 원에 9.8%면 196만 원이 쿠팡이츠가 가져가는 야 배달 중개 수수료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배달비또한360 카드 수수료 포장 비용 식재료 원가 마찬가지로 최소 40%라는 얘기죠 그럼 800 쿠팡이츠 개편안으로 보면, 보면 매출은 2천만 원인데 모든 비용과 원가를 합한 총 지출액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계산상으로는 2,011만 원야 11만 원 적자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배민과 쿠팡이츠 공이 지금 매출액 대비 중개수수료로 6.8에서 9.8%를 떼고 나면 이제 단건배달은안 남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단건배달만을 중심으로 손익계산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마스크 시대가 끝나고 이1 0 0 프로 배달 식당들은 상당히 많이 폐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배달 100% 식당들은 이제는 창업하면 위험합니다. 이 말씀 꼭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마스크 시대가 끝난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규 창업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재적 창업자는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창업 박람회장을 제가 직접 가서 상담을 했었는데요. 하루에 박마 박람회장 찾아오시는 분이 무려 7천 명이 넘었거든요 3일 동안 21,000명이 넘었습니다 잠재적 창업 예정자들이 마스크 시대가 끝나고 서서히 창업 시장을 직접 녹화할 수밖에 없겠다 어, 신규 창업자 입장에서는 저는 철저한 아이템에 대한 현장 상권에서의 성적표를 좀 따져봅시다 이 말씀을 좀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단수로 결정하지 말고 복수로 정한 다음에 개별 아이템에 대해서 현장 상권에서 정확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 아이템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행복지수 만족도는 어떤지 이거 꼭 따져봐야 될것 같고요. 신규 창업자한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비가 이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평가된 점포 찾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권 여행을 떠납시다. 그래서 저평가된 상권, 저평가된 입지, 골목 그리고 거기에서 월세 저렴한 어떤 내맘에 드는 그리고 아이템에 적합한 잘생긴 가게를 구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아이템들을 쭉 리스트업하고 그다음에 창업자의 적성과 점포 특성을 감안해서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필터링 거쳐서 최종적인 아이템을 정하는 이 부분이 첫 단추이기 때문에 신규 창업자는 아마 최대한 이런 과정을 좀 거쳐서 창업합시다. 이 말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존 창업자, 우리나라 550만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 우리나라 자영업 사장님들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코로나 3년 동안 시장이 몇 번은 변했습니다 우락내리락을 반복하는 아이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기존 창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점포에 대한 디테일한 손익계산서 한번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한 달에 어느 정도 매출이 오를 수 있는지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매출이 이 마스크 시대가 끝난 시점에도 계속 유지가 되는지 올라갈 수 있는지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보아파락이 이어질 것인지 ...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러면 과감하게 업종 전환을 서두르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난주에도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만 정말 창업자 입장에서 기존 창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나와 가족의 행복지수, 건강지수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행복지수, 건강지수를 해친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업종 전환을 하는 게 저는 정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또한번 바뀌었죠.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아이템, 브랜드들이 내 가게 옆에 아마 새롭게 오픈하는 이런 가게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가게들이 오픈함으로 인해서 내 가게의 성과지표가 어떻게 달라지겠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그 다음에 운영 전략을 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점포클리닉 문의하시는 사장님들이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코로나 이후의 창업시장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실속 창업자들은 이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재적 창업자들이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움직이는 건 맞는데 총 투자 금액에 100% 를 패팅하는 보고보다는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 큰 가게 보다는 작은 가게 실속 창업 위주의 창업시장은 오히려 좀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카페시장 우리나라 지금 10만개가 넘었고 거의 13만개가 넘었는데요 카페시장은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선발 브랜드가 있고 후발 주자들의 약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 코로나 3년 동안 정말 타격을 많이 입었던 아이템이 주점 창업 쪽 아닙니까? 주점 창업 쪽은 신규 브랜드가 정말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의 할맥이라든지 저가 대중적인 주점들의 브랜드 이런 것은 급속히 늘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고깃집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선술집형 고깃집을 포함해서 새로운 스타일의 고깃집들도 속속 출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밀키트의 성장세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최근에 선발 브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500개 매장을 오픈했더라고요 하절기 같은 경우는 캠핑 수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유지될 것 같습니다만 동절기 올해 말 정도면 오프라인 밀키트 시장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권을 보면 기존의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상당히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학가 상권 같은 경우도 전국에 200개 정도의 4년제 대학가 상권들을 보면 코로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꿈틀대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시대가 끝나면서 대학가 상권 쪽이 상당히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온라인 상권 완전 없어질까요 그럴리는 없습니다. 이미 소비자들은 열심히 쿠팡에서 열심히 홈쇼핑에서 편하게 쇼핑하는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프라인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같이 할수 있는 창업법이면 물론 땡큐겠습니다만 온라인 창업시장에 흐름도 주시하면서 오프라인 창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쌓아가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 시대가 드디어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시대도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예, 창업시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기회 찾기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창업통TV 잘 구독하시면 내가 즐거운 창업시장의 해피야. 이런 로드맵이 그대로 확인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창업통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